자 제가 어 이사온지 한 10일 정도 됐고요 구조를 또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바꾸면서 생각한게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일단 창이 이렇게 있거든요 창이 그래서 창을 가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창을 안 가리는 쪽으로 택했고요 창이 춥긴 해요. 그래서 뭔가 책상으로 지금 어 원래는 막아놨었다가 지금은 바꿨고요 침대를 책상, 어 창가 쪽으로 할까 했다가 그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바람이 아무래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 커튼과 함께 조금 그래도 약간 좀볼수 있는 공간, 좀 예뻐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고, 창은 언제나 열수 있도록 그리고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상도 원래는 창쪽으로 놨다가 어 발이 시렵기도 하고요어그 모니터가 잘 보인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만 어 일단은 좀 아늑한 분위기로 그리고 또제 책상이 약간 그 코너 책상이기 때문에 코너에 맞게 이렇게 그냥 붙여봤고요그 다음에 이쪽이 문인데 이쪽에서 들어왔을 때 침대가 보이지 않는 구조. 어, 원래는 거의 제가 어차피 원룸이기 때문에 오픈이 되는 편이었는데 어, 그래도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침실은 보이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좀 아늑하게 안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안정감을 줬어요 그래서 어, 옷을 원래는 안쪽에다 놨었지만 어, 행거를 그냥 바깥쪽으로 빼면서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좀 막아주는 형식으로 어,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그를 깔아서 좀 온도 유지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전에는 제가 머리를 방에서 말리는 구조여가지고 그 콘센트가 없었거든요. 화장실에. 근데 여기는 이제 안에다 둘수 있는 구조라서 음, 머리카락 걱정을 좀덜 하면서 러그를 깔아봤습니다. 그래서 따뜻하고 느낌도 부들부들하고 아주 좋아요.